야 진짜 테오 어떻게 사지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진짜 피파에서 나한테 바로 그게 줄줄 줄 몰랐다 와 레전드다 진짜 이거는 진짜 레전드야 레전드 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리날도. 태호! 태호! 오! 태호! 님! 저 태호 어떻게.. 데려왔는지 와우! 나이스! 돈나! 아, 공격의 힘이 빠지는군요. 옥사... 괜찮은 아 근데 테오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심 지금 쓰고 있는데 약간 제가 좀 뭐랄까 그 홍철 그냥 AC밀란의 홍철이라고 믿어 진짜 아구정쓸수준 AC밀란의 홍철 괜찮아 진짜 처음 일단은 1렙이라도 괜찮음이 느껴지네 이 수비가 뭔가 나랑 맞는다는 느낌. 아, 까비. 이거 포인한다는 느낌 그대로 하고 있어. 야, 오르고. 좋은 수비 아, 하고 있어. 아잉? 야, 그래. 야, 왜 이런 터무니없는 슈팅을 때었을까 아, 아, 때렸을까? 아 아니, 뭐야, 터 아, 넘어졌어. 패스. 그럴 수도 있지. 오, 비이라. 멋있다. 와. 이니 아, 뭐하누 어이, 뭐하누나이스돈나 어, 이거 없네. 아, 오, 나이스 아, 태워. 아, 이게 태워지. 와. 역시 늦어 가지고. 와, 테오 개 똑똑해. 야, 테오 겁나 좋아. 엄은 퀼립 굴트 태클 조 마티. 마메. 야, 테오. 자, 빌미누. 와, 테오. 나 똑똑하다. 와태호혼나좋아태호태호 나이스. 몸싸 뭐야 태빙이었습니다. 아, 와태호 태오. 태오. 한번더 비이라 아 맞네 생각해볼까 태호 저공도랑그런를 생각못했네 저공도랑 그런거 딱 생각했으면 은 지금 엄청나게 성장가능성이 있는데잖아 맞네 생각해보고 홍철보다 오히려 더 좋겠는데 태호 한이 정도까지 올라가지고 지금 홍철의 몇 배로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몸싸움 이런 부분에서 태호가 지금 어마어마한 선수였는데, 생각해볼까? 이야.